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결혼식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전통 결혼 방식은 중매를 통해 하게 되었기에 청혼식을 시작으로 약혼식, 전날 피로연 및 당일날 아침에 신부집에서 이루어지는 피로연, 본게이밍 결혼식까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서 많이 간소화가 되었기에 현대판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날 피로연의 모습입니다. 신부집에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대하여 밤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음주가호를 즐기게 되죠. 사실 베트남의 일반 음식인 쌀국수, 월남쌈 등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지만 결혼식 음식의 경우 한국인 입맛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코스요리로 나온는데요 해산물과 닭요리, 볶음밥, 베트남식 전골요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마을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가무를 즐기고 있죠 예비 신랑 신부도 노래를 한곡 부르고 피로연에 오신 하객분들께 보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이 자리가 이어지게 되죠. 다음날 아침 웨딩카를 타고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신랑 네 가족들은 다른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이 모두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뒤따라 신부의 친구들이 금빛천으로 포장된 각종 선물을 들고 옵니다. 그 속에는 차, 술, 닭을 포함해 각종 선물이 들어있지요. 한을고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잎은 구장잎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구장잎이란 교류의 시작이자 마음을 열고 가깝게 다가가는 시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의식인 제사나 장례 결혼식 등에 항상 등장하는 물건 중 하나죠. 그리고 저희 열매는 빌랑나무 열매인데, 베트남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뽑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구장잎과 빌랑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화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포탈 사이트에 베트남 결혼식 구장잎 빌랑나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다 끝나고 전통 방식에 따라 금을 전달해 주는데요. 금기걸이를 시작해서 금 목걸이 그리고 금 팔찌 그리고 금반지 어... 금목걸이 어... 금목걸이 어... 금 목걸이 아... 금금금금금금금금 금, 금, 금, 금, 금, 어... 금, 금, 금, 금금금 금, 금. 부럽다 아 금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를 얻은 신랑이 부럽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혼식 베트남의 경우 청첩장은 보통 빨간색인데 그 봉투에 축의금을 담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신랑측 신부층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다 내게 됩니다. 강명록을 적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랑 신부 입장 전 축하 공연이 있고요. Nhiều, đó, để này đấy, từng... sẽ kiếm lời thì k h n g i g say s n h i ề n mình c đầu chào n g ư i đến tất cả khách lời chào thân thương và trân trọng nhất. c h o n sai trái mà l 케이크 커팅과 와인을 따르고 이것을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께서 샷을 하시면서 결혼식의 공식일정은 끝나게 됩니다. 촬영에 협조해 주신 두 부부께 감사드리고 결혼을 축하드리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